인공지능이랑 우리랑 같이 소비를 합니다. 누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더 될까요? 아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가장 저렴하고 최저가 어, 모든 걸 비교해갖고 가장 좋은 소비를 할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하셨군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자, 명품 브랜드 매장 앞을 지나는데 신발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화려한 체인으로 장식된 사파이어 샌들. 그걸 보자마자 나는 자석에 이끌리듯 매장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당장 그 구두 앞으로 달려가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그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60만원. 평소에 사던 것보다 서너 배나 비싼 가격이었다. 아, 어떻게 하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포기하고 다시 나오려는데 점원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아, 이 제품! 유명 여배우가 신고 나온 거 아시죠? 이제 딱한 켤레 남았어요. 연예인과 마지막 하나 왜이 말만 들으면 마지막 남은 이성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걸까 그 말을 듣고 나니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신발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구두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그 자리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남의 시험지를 훔쳐보듯 뭔가 찝찝했던 것이다 나름대로 합리화도 해보았다 그래 구루도 말했잖아 즐겁게 소비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좀 비싸면 어때 이 구두값보다 더 많이 벌었잖아 고민이 길어질수록 저원의 눈에서도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았다. 압박을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나치게 비싼 물건이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한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카드를 내려가는 찰나 구루의 말이 귀에 울렸다 동시에 단호하게 빛나던 그 눈빛도 떠올랐다. 낭비는 해빙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건 혹시 내일이 없다는 마음 아닐까? 이건 낭비인데? 사실 샌들을 사는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았다. 이렇게 구두를 사버린다면 후회할 것이 분명했다. 얼른 카드를 집어넣고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섰다. 뜻밖에도 그 순간 해빙이 느껴졌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상쾌하게 날아오르는 것 같았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백화점을 나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사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 그걸 샀다면 지금쯤 기분이 형편없었을 거야. 운 좋게도 더 좋은 기회는 금세 찾아왔다. 파리로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 갔을 때였다. 면세점 진열대에 마음에 쏙 드는 샌들이 하나 있었다. 낮은 굽에 작은 리본.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릴만한 검은색 샌들이었다. 게다가 30% 세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할인을 받으면 300달러 정도 나가는 가격이었다. 얼른 신발에 발을 넣은 뒤에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아, 마음에 쏙 든다. 그건 충만한 행복이었다. 사도 되겠다는 편안한 확신이 들었다. 아, 이게 진짜로... 여러분이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이 돈을 쓰는 게 풍요로움을 느끼는 길인가? 아닌가? 했을 때 거기에 참고가 될 만한 진짜 멋진 경험담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치? 맞지?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뭔가 찝찝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돈을 쓰려고 하는데 아니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물건들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저렴한 물건을 사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뭐십만 원짜리 물건을 살때 엄청 아까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사치 같은데, 낭비 같은데, 필요 없는데 이거는 이거는 그 정도 값어치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부자들의 삶을 수백 명을 관찰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보면은 어떠냐면은 돈을 쓸 때는 큰돈도 막 씁니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도 써요. 근데 안쓸 때는 진짜 돈 한돈 백 원도 허투루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떤 물건이 만약에 천 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천원짜리가 천원의 값어치를 못한다. 한 100원짜리, 200원짜리 값어치를 한다. 그럼 안쓰요 거기다가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그런데 돈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씁니다. 비싸도. 비싸도 써요. 근데 그게 나한테 뭐 만원어치의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만원짜리 물건을 안 삽니다. 진짜로 기분 좋게만 쓰더라고요. 기분 좋게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면 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이성 합리적인 소비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은이 부자들은 합리적인 소비 플러스 뭐랄까 감동 체험 내가 이걸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여지는 가성비 말고 효율 말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내가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할 수 있지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를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하면 얼마든지 씁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신기하게. 60만원짜리 신발 웬만해서 선택사기 힘들어요. 저도 아직 신발을 60만원짜리 신발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산 신발 중에 제일 비싼 거는 20만원대 신발. 좋아하는 물건일수록 돈을 더 많이 쓸수 있고, 조금 덜 좋아하면 덜 좋아할수록 돈을 많이 못 쓰는 것 같아요. 시계에다가는 저는 1억원까지 쓸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신발은 100만원짜리 신발도 아직은 아까워요. <웃음>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물건마다 그 사람한테 주는 값어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어떤 물건이 되게 값어치가 있고, 어떤 물건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쨌든 간에 편안한 느낌을 따라가면 된다. 결국에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느낌. 감정을 따라가면 된다. 내가 감정이 좋으면 사고, 감정이 안 좋으면 안 사고. 근데 이거는 돈뿐만 이 아니라 어디에나 통용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2년 전에 감정신호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해빙신호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147페이지를 보면은 이 인공지능이랑 우리랑 소비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자의 한 발도 다가가는 건 누굴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때 인공지능이랑 우리랑 같이 소비를 합니다. 누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더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대답하기 쉽습니다. 아 아무래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 가장 저렴하고 최저가 어, 모든 걸 비교해 갖고 가장 좋은 소비를 할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지 못하셨군요.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감정입니다. 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불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아, 이걸 맨날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느낌이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진짜 한 천번도 넘게 말한 것 같아요. 포라카채널에서 천번도 넘게 말을 한것 같은데 비밀은 느낌에 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거를 10년 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중요하다는 걸 느낌이 중요한 게 돈을 벌때 뿐만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든 명상을 하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냥 느낌만 보면 되더라고요 느낌만 내가 회사를 퇴사할지 말지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귈지 말지 내가 재회를 할지 말지 내가 이 물건을 살지 말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내가 재수를 할지 말지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느낌만 보면 돼요 느낌만 우리가 충분히 우리 내면에 집중을 한 상태라면 은 느낌만 봤을 때 사실 모든 걸알수 있어요 느낌적으로 알거든요 느낌적으로 그냥 왠지 이게 맞는 것같아라는 느낌이랄까 우리한테 더 좋은 선택은 항상 좋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소비가 됐든 뭐 어떤 선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느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느낌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느낌을 들여다보는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더해빙을 보면은 이 서유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명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침에 뭐 책도 보시고 명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밖에 있잖아요 외부에 내가 아닌 무언가에 향해 있습니다 그게 대상이 물건이 됐든 환경이 됐든 아니면 어떤 돈 어떤 꿈이 됐든 간에 우리의 시선 항상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명상을 할때 사색을 할 때는 그 시선이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면을 들으다 보면 볼수록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더잘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맞아 아니야 라는 것을 조금 더 약간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할머니도 범상치 않은 분이죠 이분의 할머니도 사주와 관상을 보시던 분이니까 그죠 네, 마음 공부하시는 할머니 인 거죠 그죠 그래서 158페이지를 보면 은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끌어줄 열쇠는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답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게 선물 받은 에너지죠.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다양한 가능성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죠. 다시 말해서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이게 약간 트랜서핑에서 아, 우리는 무한한 가능태의 모델이 존재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다. 다양한 가능성이 이 반죽처럼, 에너지가 반죽처럼 존재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비전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근데 그비전에는 힘이 바로 감정이다. 감정.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해빙신호등이라고 했죠? 저는 감정신호등이라고 했는데 자 164페이지 보면은 해빙신호등에 대해서 아실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초록불에는 길을 건너고 빨간불에는 멈추듯이 해빙신호등도 우리가 소비를 할때 초록불이면은 돈을 쓰고 빨간불이면은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돈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오른손입니다 이게 오른손에 검지 중지를 딱 모은 다음에 이걸 이제 오른쪽 눈앞에다 갖다 놓고 그러고 느끼더라고요. 에너지 흐름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불은 긴장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리고 초록불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 음. 아 이거 돈 써도 되겠다. 괜찮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 에너지는 이마와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몸의 중심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돈의 흐름이 이 손가락을 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해빙신호등을 할때 자세라고 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는 약간 애매해. 한이 정도? 한이 정도에 있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느끼는 거예요. 아직 100% 파란색이 아닌데? <웃음>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돈쓸때 한번 해보세요. 돈쓸 때마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돈쓸 때마다 이렇게 해보고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몰랐습니다. 이 책에서 처음 본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거 아예 처음 접하는 내용이있습니다 네, 손동작을 했을 때더 느끼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파란색, 빨간색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좋은 감정 좋은 감정이 느껴지면은 파란불이고 나쁜 감정 부정적이거나 불안하거나 뭐 초조하거나 걱정되거나 뭐 이러면은 빨간불 네, 그런 거예요. 돈은 안 내고 손가락만 올리고 <웃음> 자, 자, 잠깐만요. 저기 살지 말지 고민 좀 할게요. <웃음> 자 199페이지 아 저는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은이 서윤님의 통찰도 좋지만 이 홍주연 작가님이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이 귀인을 만나서 바뀌는 과정을 적은 거기 때문에 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평범한 질문들을 대신해주죠 우리 대신에 그래서 어, 좋은 답을 들을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깨달은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도 좋지만 평범한 사람한테 해주는 얘기를 듣는 게더 뭔가 와닿는 게 많다고 해야 되나? 어, 질문 자체가 되게 평범한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큰 통찰을 얻으신 분들은 되게 평범한 얘기는 또 많이 안 해주시니까. 자, 헤빙 신호등을 써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공과금, 세금, 집세, 아이 학원비. 이렇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것들이요. 이런 돈들이 훅 나가버리면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요.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은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불안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항해를 하다 보면 은 때로는 배가 하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배멀미를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러다가 배가 난파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에 굴복한다는 데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다. 더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풍랑에 휩쓸리게 할뿐 원래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진짜 이거 공감 많이 되는것 같아요. 포뮬리들도 보다 보면은 아저포뮬리는 조금만 더 하면은 진짜로 좋은 삶이 올 텐데 아 근데 너무 조급해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서 아,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안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맞겠어요. 그죠? 그냥 죠그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참 삥삥 돌아가죠. 삥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몇 달이면 될 과정을 뒤로 돌아간다고 더 오래 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불안한 거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나아가면 결국에는 목적지에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를 타고 나아갈 때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을 할때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더 높이 이륙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불안함에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그 파도에 우리가 뭐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서 행동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편안함을 따라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데 그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행운을 끌고 올게 될 것이다.